w e l h 타덕으로는 고개 잡들러 갑시다 응? 야 이번엔 좀 일단은, 고개사가 풍탈이 있는 것 같죠. 지갑 갈 거야, 가보이야 우리 내년에 보자, 빠빠루. <웃음> 날먹지, 감갈 포지로. 날먹지가 너무 맛있고. 와 이걸 구하러 간다들어아 <웃음> 순간 구하러 간줄 알고 깜짝 놀랐네 원래 구하는 사람 다 하고 <웃음> 구하 사람이 잘 없다들어 그냥 방금 같은 사람이었어 나이스. 멀처디오 아. 저 아. 너희 팀이 지금 항복하고 있는데 어, 게임을 안하 아. 아. 엔탈했으면은 뭐 내리고 했겠지 뭐 지지